하나, 둘, 셋. 자, 고춧가루 하나만 넣어주세요. 그 다음 뭐? 게 맛있으니게! 듬뿍. 챙기름. 와! 아, 이부추도 매운 게 있더라? 아, 이거 뭐 얘기하면, 씨. 아, 그래요? 그런 걸 하면 안 되냐, 리액션? 왜말안 아, 참. 와. 아니, 왜말안 했어요? 와, 아생 건배 한번 하시죠. 야, 우리 시청자 여러분, 여러분들을 위해 건배 한 번, 자, 건배사 우리 생각을 해야 돼. 고민을 한번 해야 돼요. 건배사? 뭐랄까 즐거운 한가위 보내셨나요? <웃음> 함께 해요, 어때? 함께 해요. 오케이. 그, 야, 함께 해요 이렇게 음. 울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시작 함께, 함께 해요, 해요. <웃음> 그냥 우유 먹어요? 아, 아. 어우 좋다 자 어디 자,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함께 해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 있어요. 어. 뜨거요? 워 아니요. 맛있네. 아, 확실히. 어, 썸네일 안찍다 음. 음. 역시 그 맛이야. 아, 맛있네. 맛있다. 뭐, 보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맛있게 음. 즐겼으면 이렇게 좋을 것 같죠. 오, 왜 이렇게 달달한 맛이 나지? 딱 봐. 동경 요리 잘 했나? 응. <웃음> 양파! 내가 씻어봤잖아 역시 형손끝이 나오면 음식이 다 맛있어 던구요저게 맛있어 진짜 재수 없다 기름 많긴 많았나 보다. 가장 화장... 이제 손이 <웃음> 다 기름인데 기름을 형 먹는데 안 쓰고 바른데 쓰면 어떻게? 테닝오일도 아니고 미안하다. 응. 아, 고이 부치면서. 나도 막걸리가 위에 부분 좋아하는데, 뭐또다 아, 먹었잖아, 저봐 아니 아니, 아 됐어. 있어요. 안 주실 거요? 예 이거 하여잖안또남만깔라 되는 거야. <웃음> 그래도 형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죠, 우리. 얘 둘이 따로 만나서 유튜브 또하뭐 하지? 솔직히 얘기해 봐. 어? 다 보여. 잘 찾아봐요. 응. <웃음> 학성 댓글 내가 단다. 슈퍼마켓 말고 하이마트라고. 여기 <웃음> <웃음> 후레팬에 기름이 안 남아. 이만 갈고 단백질 누가 부족했나 보네. 어디 지금 이거저 정도면 핸드폰 고장 난거 아니에요? 응. 간장을 담겼네. 아까 그 기름이 많았네요. <웃음> 네. <웃음> 추석 때 되면 기억나는 추억 있어요? 우리 맨날 고수도 밖에 안 졌잖아. <웃음> 맞아.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좀 줄었는데, 응. 예전에 진짜 어른들 오면 항상 술 드시고 고수도 치고 그랬었는데, 그거 갖고 맛있는 거 사주고. 맞아. 옆에, 옆에 앉아만 옆에 앉아 있으면 용돈 받고, 용돈 주고. 통닭 시켜주고, 어르신들이. 우먹을래 어, 뭐 이런 거. 맞아. 지금 문화가 바뀌고, 굉장히 헷갈려가 되면서, 그냥 와서 인사만 드리고 바로 가잖아. 모임은 다행이지. 그죠그 전날 그 음식 하는 게 전부 치고 막 이런 게, 그런 게 재밌었지. 희한하게 우리 아버지들이 다안 좋아져요. 우리 엄청 도와주는데. 우리 아버지도 다 하고 먹는데. 근데 이게, 저도 좀 바뀐 게, 예전에 추석 때 되면은 막, 가족들 다 모여서 전해 먹고 막밥해 먹고 그랬잖아요. 음. 근데 지금은 저도 이제, 추석이 오면은 부모님 모시고 나가요. 그러면 이제 어머니,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, 음. 요리하기도 힘드시니까 차라리 밖에 나가서 좋은 데 가서 구경하시고, 식사 맛있는 거 드시고, 톡 쉬다가 오시고 약간 이렇게 변했더라고. 음. 우리는, 설날 추석이면 무조건 캠핑으로 갔어 아 가족이요? 그게, 어, 음. 그게 한 벌써 한 10년 넘었지 그렇게 한, 같이 생활한게 오 그거 되게 좋다 어, 무조건 캠핑가 그러면 <웃음> 세가족이 있어 추석때이편해야 되는데 캠핑가서 더 고생하고 오시는 어. 거 아니에요? 아 근데 재밌어 가족들이 되게 많으니까 맞아 우리 부모님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망생증 음. 두구하고 구분하고 그거 그리고 우리 가족하고 그러면 보통 한 12명, 1 0명제 가족이네 응. 좀 아쉬,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쉽다 어,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, 아예 명절때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. 캠핑도 안가 많이 바뀌었어 지금 캠핑 가잖아? 가족들하고 같이 가면 텐트 큰거쳐 놓고 안에다가 밀러볼 틀어놓고 은혁 틀어놓고 다 같이 춤추고 가, 야막 그렇게 하면 예전에 어르신들은 막 엄마들이 음. 갈비들이고 막 그랬었잖아요 어어. 진짜 맛있었는데 옛날 사람들이에요 다들 그런 음, 추억이 없다 진짜 이제는 점점 그런 추억이 없어지는 음. 것 같아요 아쉬워 야, 요즘 애들한테 이런 말 하면 꼰대라고 욕 먹잖아요. 야, 그래도 명절인데 가족이 뭐해야지 그러면 아, 뭐 이러면서 뭐라 하잖아. 아 근데 원래 추석이 한해 농사 지은 거 모여서 먹자에 뭐 이런 이런 가을에 이제 국실 거두니까. 난 추석이 굉장히 좀 요즘에 좀 추석이 되게 무서워요 왜? 엄마가 이제 결혼하라고 응 음. 아 그러니까 결혼해 일단 이혼을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될거 아니야 부추가 매운 맛이 있더라고. 테구 좀 해. 함께 함께해죠 형. 함께요. 시작. 함께요. <웃음> 부추가 매운 맛이 있어. 아 너무 좋다. 아 녹두 좀 먹고 싶다. 중학교때 흑석치장하면 똥땡이 이모라고 있었는데 <웃음> 그 이모가 저을 그렇게 많게붙여줬네요 그때 녹두전 한 장에 천원이었거든요 음... 명절때면 응. 아, 오늘도 그렇겠지만 은 진짜 옛날 추억얘기하면서 시간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죠? 응. 보통 가족들이 모이면 <웃음> 미... 싸우지 아니, 옛날 얘기하다 싸우잖아 <웃음> 그때 왜네가 끼어들어서 미래에 대한 얘기보다 추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재미없고 어른들은 재미고 빨리 만화나 영화 봐야 되는데 우리는 두째 삼촌, 셋째 삼촌이 목사야 아 진짜요? 어. 근데 제사, 집에 오잖아 제사 안 지내요 우리재사안지내 기독교 집안이야 아, 그니까 러 캠핑을 가지. 근데 삼촌 둘이 오잖아? 몰라, 싸워. 응. 파벌리요파벌리 응. 야. <웃음> 그래. 원래 먼저 시작, 목사 일을 시작한 삼촌이 작은아버지지. 작은아버지가 거의 이제 그 예배를 보잖아, 우리는. 예배를 주도를 해형 음. 이야기 할 거에 트름 할거 하나만 해요 아, 트름 왜 나오지? 그러니까 예배를 주도를 해 근데 이 삼촌은 그 셋째 삼촌은 그런 게좀 못마땅한 그런 게좀 있나봐 아 주도하는 게? 음. 왜? 야. 형 중요한 얘기잖아요. 가정사니까. 음. 카메라 끄고 얘기합시다. 여러분 함께해요. 둘셋 함께해요. 함께 이제 요 얘기는 저희끼리만 할게요. 부추전이었습니다. <웃음> 추석 잘 보내세요. 안녕. 뿅.